가울러또 헤어 앤더 더 누드 와, 여기 진짜 이 쁘다 이렇게 <웃음> 어디가 우리 공주? 여기 이쁘지 그지 이쁘다. <웃음> 그렇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같이 이같 아. u 아 봐, t i don't <목소리> 250 250? 음. 너무 비싼데. 맞아. 이게 15,000원이라고? 음. No, no, no. <웃음> nếu mà năm triệu ngàn b n mươi <cười> c á thì 이윤도 n 나라이 아우터가 스키 라이트 앤 밑에도 똑어 감사합니다. 이렇게 봐 봐. 노오 냄새가 나요 땅콩, 토 o 넛 바나나, 스티키라이프 땅콩, 토코넛, 바나나, 스키라이프 음, 심 바나나 케이크 제가 진짜 여기가택0 0번아0 0번아 으아, 으아, 으아, 워킹 할 때랑 지금이랑 땜이야, 으아, 으아, 으가야 저번에 라스트 타임도 사람 진짜 많았던데 응. <목소리도 한잔에> <목소리도 한잔에> <목소리도 한잔에> <목소리도 한잔에> 200,000원이면 100,000원. 2 0 2 고생했어 우리 공주 오늘 응, 왜? 그래 맞아? 저기도 지 <목소리> 하이물 하이물 하이물 하이물 하푸더 하이물 하이물 하사이즈없이 h ã ư s i b h n i đ không h ữ n g v i d h n h i b ê n h i đ b n n i h n 여러분, 우리가 이제 호텔 가러 갈 거예요. 우리가 오늘은 예쁜 사진 많이 찍었어요. 인스타 그램 네, 던주세요 그럼 우리가 밥 먹고 마사지도 받고 이제 다 호텔. 그럼 여러분, 우리 가, 다음에도 봐요 영, 상재미있는거 좋아하고 독 해주세요. 요 안녕~~ 와 도와, 도와, 도와, 무 예뻐요 도와, 도와, 래와 도와, 도와, 도와, 도와, 도와, 도